자 우선은 바깥에 나가서 아마 포켓몬을 고르라고 할건데 나오시지요 포켓몬 여러분? 아 여기서 스타팅을 고르는거야? 아 뭐야 귀여워 하나 선택해주시지요 풀고양이 포켓몬 나와 오아 귀여워 뭐야 저 젤리 뭐야 불아어 포켓몬 뜨악어 안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불꽃 포켓몬 절대 고르지 않았어요 딱고는 제가 잠깐만 야, 중국어 가는데? 꼬마어리 포켓몬 꾸각스 뭘 하든지 나는 고양이 고를거야 아, 저는 저는 정해져있어 왜냐 잠깐만 저 선생님 저거 유기하고 도망갔는데? 잠깐만 이거 길고양이 되면 안된다 자기가 좋아하는 데 가네 아 귀엽다 뭐야 약간 자기 어필하는 시간 아니야? 이 정도면? 아 예뻐 아 진짜 너무 예뻐 너무 착해 아 너무 착해 이 정도는 돼야지 석탄을 만드는데? 근데 솔직히 포켓몬이 귀엽긴 해요 처음부터 보면 다 귀여워 이번 배경이 학, 학교라 그랬거든요? 아 저걸 먹어? 억성 좋은데? 안 먹어. 아 버레토 너무 귀여워. 뭐야? 아 진짜 귀여워. 아카데미에 다니게 된 페코롱군입니다. 아 누가 봐서 남자처럼 뭐이 정도면 여자지. 아 이거 봐 너무 귀엽다니까. 고양이 진짜 귀엽다니까. 아 이거 하트 뻥 뻥해야겠. 다 너무 귀여워. 무성한 식물의 힘으로 어떤 무리는 빨아들일 수 있어. 약간 부악스가 천적이네. 풀 타입 포켓몬 나와라 하시겠습니까? 당연하지. 이거는 볼 것도 없이 바로 고양이 골라야 돼요. 아 이거 생각했었는데 뭐 뭐가 좋을까 이름 이름. 아 이거 너무 귀여운데. 아 근데 이름 이름 아 양아치 하려 그랬는데 못했어 그럼 쟤네들은 이제 뭐못 쓰는 거야 약 항상 그랬거든 라이보니 쳐들어가고 저거 훔쳐가거든 국물이야 아 얘가 잠깐만 얘가 그거야 아 이거는 저거면 뭐야 왜왜왜왜왜 꾸악스로해 왜, 왜? 왜, 왜, 왜 나보다 세네를 고른 거 아니야 상성이 좀 맞는 대를 고른 거 아니야 왜 얘를 골라 이거 한마리 어떻게 돼제 버려진 거야 솔직히 난쟤안 고를 것 같긴 해아또어이물 오리색은 또, 어, 이물 오르식은 또? 고양이한테 아주 그냥 그냥 양펀치로 빡빡 딱 맞으면 바로 깨깨 하고 이제 하도로 도망간다고 그때 고양이 어떻게 이겨? 현실에서 우리는 고양이에 당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 무리건 내가 이긴다. 약간 이거 턴제 느낌이 조금 약간 루즈해갖고 여러분. 뭐야? 아 뭐야? 지 쓰는 거 내보내려고 그랬어? 이 치사하게 이거? 아 그래요? 특이해요? 자 오늘은 그냥 여러분 어, 포켓몬 어떤거지 한번 구경합시다 잠깐만 오리는 바로 나뭇잎으로 한대 그냥 샥 때리면 아마 울고 집에 가겠지 야 뭐야 반피가다는데 풀은 물에 강하다 예습을 철저히 했나보네 그것도 모르는 친구가 있을까? 자, 일단 계속 빨리빨리 잡을게요 아 노딜 어 안아퍼 근데 원래 현실에서는 고양이한테 물 뿌리면 은 난리나 해야 되지 않나? 스가 좋다고? 아무리 남들이 좋다고 해도 내가 싫어하면 그건 좋은 게 아니야 내가 좋아 보이는 거 해야 돼 제가 원하는 것만 딱딱할게요 그러니까 고양이.. 아니다! 오히려 고양이가 화나서 어? 그냥 푹 찍을 수도 있겠다 뭐야 뭐야 또또또 또, 또 하려고 랬어 오늘부터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게 되니까 어그렴 친구아니야 언니야 언니 돈 주세요! 돈 줘!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했는데? 괜찮은데? 아, 미끄러지기도 해. 뭐야. 야, 뭐야, 저나무에 매달려있어요, 저거? 아니, 누가 이게 똥게임이래. 약간 살짝 프레임 드랍은 있긴 하다. 이 정도는 뭐, 봐줄만 해요. 백선목이랑 비슷하게 생겼지, 맞지? 그, 그죠? 멀리서 보면은 백선목하고 가까이서 보면 거미야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번 거. 저는 마음에 들어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어, 뭐야. 야, 잠깐만. 야, 점포가. 또너 아, 점포 아니냐? 델빌 두 마리한테 털린다고? 너 점포야! 왜? 아 전투폼이 아니에요? 아 뭔가 다른 게 있구나 정체불명의 포켓몬이 생명 시이 쓰러져 있다 그래도 엄마가 준 샌드위치 제가 샌드위치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샌드위치 좀줘 볼게요 누가 봐도 역해죠아 그럼 얘는 그냥 탑승이구나 근데 생각보다 귀여운데요? 아 빠모를 매기자고오 <웃음> 뭐야 뭐야 뭐야 오. 아 이게 전투폼이야? 야 멋있는데? 바이올렛 잘 샀는데? 역시 용은 동양용이 국룰이지 아 근데 뭔가 달라서는 거좀 웃기지 않아? <웃음> 아 뭔가 어떻게 날아다녀 아 저게 뭐야 <웃음> 저거 저 우라늄 아니야? 야 우라늄 같은데 이거? 빛나는 거 아니구나 풀이구나 <웃음> 한 가지 포켓몬 야 복수하러 간다 야 빙댕쇠 킴 딸리니까 쪽수로 밀어붙이죠? <웃음> 뭐야 왜내려왔어 저러면 아 엄마 왔네 엄마 근데 그래봤자 가위브드기한번 하면은 다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야? 잠깐만 야 고양이 혼자 돼 이게? 야 레벨 40이잖아! 야 안돼! 야옹아! 한 번에 죽었어! 이제 내가 게물릴차인가 죽여 죽여! 와 치사한 거 보소? 이러면.. 야왜 이렇게 말해! 야 잠깐만! 너왜이 뭐 많이 나왔어? 귀찮아 그냥 갈래 귀찮아 너 지잖아 휴하가 골라야되는데 꼬각수 골랐잖아 택크 여자에요 봐봐 여캐잖아 누가 봐도 여캐잖아 어, 이거 어디 봐도 남캐야 여장 남캐라고요? 아 만드는거 봤어요? 못봤잖아요 저는 절대 여장이 취미가나 그런게 아니에요 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치사하게 집자 뭐하는 지님 뭐함? 저기요 왜니 혼자 치트키스? <웃음> 노딜인데? 나야질 하나도 안들었는데? 아 센거 아니라니까 노딜이라니까 오대 오, 오대오 확률은 오대오안 죽어. 절대, 절대. 나이스! 님 그거 왜 쓴? 왜 갖다 버리? 죽었잖아. 고양이가 세다니까. 이거 봐! 야! 알고 있었었으면서 놀래쳐가는 거 보소. 맥팩 써놓고 치니까 괜히 무한한 척 하네? 뭔가 좀 걸리는 게 많다. 부드럽게 이어가지지가 않네. 아, 로켓, 로켓단이 아니라 스타 아니야, 이제? 그게 누구예요? 진짜 멋없다 <웃음> 와 진짜 멋없다 와 진짜 구리다 차라리 로켓단은 멋있기라도 해아 여러분 그 로켓단 로사랑 로이 생각보다 지우 생각보다 많이 좋아한다? 이번에 지우 우승할 때 왔었어 아무도 안했는데로켓단로 왔어 생각보다 로켓단 좀 정이 넘치는 애들이야 이거 봐이 싸움에 위치고 미친...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싸움에 이거 정출론을하니까 보기만 하면 싸우지 싸움 따기는 진짜 <웃음> 아얘학생회 장이야? 아 힘으로 뚜뚜뚝 패갖고 근데 너 알아? 너 나한테 줬잖아 최현도 챔피언 된 거야? 이건 뭐야? 저한테 줬는데요. 테라소 챔피언은 뭐에 줬는데... 와 진짜 기지다. <웃음> 와 진짜 절대 들어가고 싶지 않다. 하나도 안 들어가고 싶다. 테라스 한번 눌러볼게요. 약간... 고다이 맥스가 더 나은... 하지 않나? 아닌가? 이게 더좋은가 어, 이쁜데... 귀여운데... 약간 미러볼 같아. 솔직히 이 메가진하는 넘사벽이고... 아, 이펙트가 훨씬 이뻐지네. 오... 오... 괜찮은데? 솔직히 메가진나가 더 좋은 것 같아, 사실. 얘는 지 저놓고 뒤에서 뭐 하는 거예요, 저거? 일진이네. 아 일진도 아니야, 약간 양아치라고 할까? 아, 잠깐만, 야 그러면은 태양을 시켜! 뭘 골머리라 할거 있어. 아니 태양을 시키면되지 무슨 그 애들 왜 냅고 있어? 또 싸우지, 이거 봐. 와 진짜 미쳤어, 미쳤어, 진짜 이상해. 내 모양! 아네 맞습니다 교장님! 아주 내 모양 덕분에! 아! 쪽 빨랐어요! 아주 지나가면은 야 저기 저기 포켓몬이 있어 싸워야지! 백호랑 또 만났구나! 나랑 승부하자! 이게 지금 어떻게 한세번은 넘었을걸요? 근 여기가 만약에 학교에서 나 다니고 싶다 진짜 근데 진짜 포켓몬 세계 한 번쯤은 가보고 싶어 이게 친구일까? 스파르타? 스파링 대상이었을까 뭐였을까? 아니 퇴학을 시키라고! 뭐하냐고! 교장선생님 무능해!